자 반갑습니다 이제, 이제 전부 다 많이 덥지? 이제 어? 휴대폰 보고 컴퓨터 보면서 공부나 하시다이터운날 어디 가서 뭘할 거냐 그지? 호주머니에 돈도 없을 텐데 에이? 그래서 공부나 열심히 자 오늘 첫 시간에는 리셋 코리아입니다 리셋 코리아 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을까 어? 원점에서 좀 살자 그래서 국회의원 국회의원 인정제를 도입하자 이런 과제를 한번 하고 그래서 한3 0여분 간에 걸쳐서 첫 시간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아무리 봐도 이래 봐도 아이고 철해 봐도 아이고 이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갖고 이제 나라도 음? 어, 어려운 처지에 올려있고 앞이 미래에 보면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이 나라가 아주 힘든 시기에 음? 접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서민들만 등골이 다 빠져갖고 또 빈부의 격차는 월등하게 심해질 것 같고 그럼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서민들은 밥 먹고 편안하게 잘수 있는 이런 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이런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지도, 지도자가 서민을 위해서, 민심을 위해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육강체입니다, 그죠? 오늘 육강체인데. 이거는 제목이 리셋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봐왔던 법 만드는 사람, 음? 법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보게 되면 이제는 3호3호는 사모, 전부 다 없애야 된다. 3호3호 때문에 사회도 문제고 어떻게? 저 사회 문제도 있고 나라 문제도 있고 법 문제도 있고 그럼 사모는 뭐고 사모 사모하게 되면 어떨까? 응? 저 옛날에 보게 되게 되면 응? 나이만은 그런 말 하지 마자. 응? 사모님 사모님 그랬고 뭐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했고 옛날에 빨간 바지에 이렇게까지 뭐 사모님 사모님 넣고 요새 와서는 어떻게? 머슨 사모 머슨 사모 해갖고 서로 집단에 적기 맞다 해갖고 난장판을 벌리고 응? 촛불 집회를 하고 하면? 그러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꼬라지는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사모 사모 없애야 되는 단어 자체도 없애야 되고 빠빠빠빠 빠, 빠, 빠, 빠 이것도 없애야 되고 무슨빠무슨빠 응? 빠. <웃음> 이거 참이 나라에서 아, 어떻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건이 됐을까 그래서 오늘 이 리셋코리아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참 제가 바라는 말은 사모사모 다 없애고 빠빠 다 없애고 우리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안 되겠나 그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육강채 인데 그동안에 요즘 와서 적폐적폐 적폐 엄청나게 이야기한다 이 적폐가 뭘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나는 참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 갖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 하고 촛불돌 들고 막 이랬는데 요즘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응? 이 즉폐를 어떻게? 사람 모가지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정말로 곤란하다. 이것이 자꾸 한풀이가 되잖아 천부경 논리에 따르면 이것이 한풀이에 한풀이. 한풀이, 원풀이, 고풀이 어떻게? 살풀이. 이 풀이로서 자꾸 이어지니까 어떻게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편한 날이 하나도 없잖아 뭐 또한 또 그렇게 진행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조차도 모르는 거라 적폐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나라에서 하, 산다는 것이 우리가 좀 슬프지 않까 어찌 보게 되면 정말로 슬프다 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똑똑하다고 했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들만큼 있을 거 아니야 무엇이 똑똑한지를 모르는 거다 털린 것, 음, 털린 것도 똑똑하고 어, 아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다 내가 상대하게 설명을 해 주, 하려고 그랬네 자그 중에서 가장 즉패가 못까 가장 즉패가 여러분은 어떻게? 즉패가 뭘까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적폐가? 상대방이 실수를 했다 해갖고 그것이 적폐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해갖고 그것이 적폐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법을 어기때갖고 그것이 적폐가? 그럼 예를 들어보자. 법이 잘못된 적폐는 어떻게? 법을 없애야 되는 거지. 그치?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도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을 없애야 되는 거다 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 법 만드는 사람을 교체해야 되고, 그렇지? 그러면 그것이 누가 해야 될까? 지도자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나라 지도자는 어떻게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최고의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음? 율무이란 부분은 어떻게? 대통령이잖아 그런데 대통령이 귀를 막고 있는지 밑에서 막고 있는지 하, 이 귀에 이 전달되는 이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가 봐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한 5년 뒤에나 들리는지모르겠 자, 그래서 우리는 귀를 막게 되고 또 혹시 길을 안 막았다 손치더라도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정말은. 그래서 지금 보면 텔레비 보면 적폐 청산하는데 적폐 청산을 못 뭐, 누가 누구를 한다 이 말이고 적폐가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나? 법이 잘못됐는데 적폐는 누가? 법에 어긋나는 사람이 적폐가, 법,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적폐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적폐가. 네. 법을 만든 사람이 죽폐지 네? 법을 얻기 때고 무조건 어떻게 그게 적폐라고 하면 안 되지. 법을 만든 사람이 죽폐지 법을 잘못된 법을 만드는 거다. 올바른 법을 만들면 적폐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올바른 법을 만들까? 네? 우리 천국 연습배웠잖아 정도, 정법, 정행을 응? 할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법을 어기고 올바른 짓거리도 하지 않고 어? 올바른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누가 적폐가? 법 만드는 것이 전부 다적폐지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린 한번 짓권내봐야 돼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정부들은 미국에서 선진국들의 그런 좋은 점은 안 따오고 속고약한거 못된 거 요런 것만 다 갖다갖고 법 만들고 앉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짜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끼리 짜고 저것끼리. 내가 요새 국회의원들 그랬잖아. 어? 뭐, 국회 총, 어?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해? 서로 뭐, 헤딩하고 막 이래서 고 사업을 해서 타고 어떻게, 해? 어? 또 저거 회의 끝나고 나면, 랄랄랄라 하고 막 웃으면서 박수 치고 뭐, 손잡고 술집에 가고 놀고, 와, 이게, 이게 적폐 아이가? 아, 회의장에서 어? 끝까지 사오면 밖에 나가서도 끝까지 사와야지 그리고 우리 행정부도 정부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거 신문에 보니까 뭐 그렇다 그거 맞는 거 틀린지 모르지만 그 말이 맞다면 누구말따라 그동안에는 아, 유일무일한 아주 그거 사람이 이? 우리 장실장이라고 있다 뭐저 푸른 집 밑에 가면 이? 저 푸른 집 밑에 면 장실장이 있다 아, 어떻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 인사청탁했다고 해놔놓고, 어떻게, 그, 국민연금, 그제, 세계 5대, 잉? 국민연금을, 그거 뭐, 훑퉁 물라고 했는지, 어, 이걸 하다가 덜통 나갖고, 그럼, 당장 물러가야지. 그런 사람 놔두고 되겠나? 근데, 조금 있으면, 국토, 뭐, 교통분가, 뭐, 어? K, 뭐, K, 모 뭐, K, 그, 뭐, 그 장관은, 어떻게? 발표하는 거 봐라. 아, 국민 주거 복지 대책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아, 옛날에 그저할 때도 작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맨날 한거똑 그대로잖아. 하 아, 청소년을 위해서 신혼 부부를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아, 그거 국회 나라에서 집지 가지고 뭐 일반 시중 원가의 80%를 받아 갖고 그것을 틀어 주겠다. 아, 그거 어느 세월에 하겠노? 땅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땅 구한다고 한 2, 3년 걸리고 설계한다고 한몇년 걸리고 그거 늘는체한다 말이고 맨날 그런 짓 하잖아. 그거 우리 대통령이 그거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거 헛소리하는 거. 그거 완전 허소리지 되지도 않는 거잖아 아, 땅 사놨나 사놨고 지금도 공사를 해도 이 정부 안에서 해결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그래 하겠다 뭐 노인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많이 난다 땅은 기잘 붙인다 그래갖고 뭐 100만원을 건설하겠다 해서 뭐 허설이 빙빙 하라는 것은 안하고 그치? 당장 내일 모레 한달 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그래갖고 사람을 막 속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미국에서 막 금리 올리고 나라가 희측 희측한 데도 어떻게 아 우리나라는 어? 외화가 많아 갖고 4천억 원이나 있어 갖고 금리 안 올리도 돼 땅땅땅 이랬뿐 이 말이야 나중에 어떻게 터지게 되면 지가 다 물리 줄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부총리 부총리는 뭐 우리 가할때 아주 친절하게 했다 하더라 세금 1,589억은 그거 거둬겠데 그것도 밀어갖고 나눠서 내겠다? 그거 많은 짓이고, 내가 좀 다음에서 상세기 설명할 건데, 좀 봐라, 그래, 그거. 응? 어느 놈, 서민들인데 등골 다 빼면서, 서민 놈인데는 등골 다 빼면서, 그, 있는 남들이 있는데, 이만큼 하는 거다. 꼴란 3 5명 5천만 명이 있는데, 그게 35만 명인데 세금 낸다고, 세금 좀 거둔다고, 거짓 하는, 그것을 막, 테레비 넣어갖고 아주 대단한 정책이고, 어? 부자 정세라고, 난리 구슬 찌고, 이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 처부다 그것도 다 나가야 되겠지. 뭐, 있을 게 어딨노? 노동, 노동부 장관 봐봐라. 아이고 52시간 상처 전부 터 지금 난리 났잖아. 그지 물은놈이 어놈이 그거 뭐, 뭐 장사하겠노. 아, 그래 나놓고 업종별로 업종별이나 그거는 뭐 마찬가지지. 그러면 나들은 사람들은 생년마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나들어 갖고 취직을못 하고 업종에 못 한다고 하면 아,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집에 가야지. 근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응? 이 국회의원들이 돼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지금까지 법 만드는 것이 전다 거짓말, 서민들인데 덩글, 서민들은 좀 모른다 치고, 서민들은 저 저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서민들은 모른다 해서 갖고 이렇게 하고, 서민들은 모른다 해갖고 저끼리 뚱뚱치고, 저거는 훑토 먹고, 서민들은 어떻게? 해? 응, 거지 생활 해도, 어 응? 저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저거는 맨날 교도소나 들락날락 해서고 너민데 돈 받아갖고,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도덕질 하는 사람들이 이 도, 법을 만들니까, 이도덕질 하는 법밖에 더 있겠네, 이게. 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이거 대통령은, 이것만큼, 실버. 전국이, 전국이 새파랗게 한쪽에 몰아줬으면, 아, 그거 잘못된 거로 완전히 정리를 하고, 법도 딱 정리를 하고, 거기 즉폐지 와, 옛날에 있는 거, 캐캐 부은 거다덜 내고, 어, 코에 붙이면 코걸이. 내 네, 대통령도 그렇다. 아, 일자리 창출하자고, 어제 아래 뭐, 응? 기업체 뭐, 그 총수들 응? 다 갖다 풀려놔놓고, 처음부터 교도, 응? 검찰에 왔다 갔다 조사, 그리고 얼굴 다끝이려나놓고잉 나 인도 그거 뭐 때문에 누가 보냈는가 모르겠지만, 아 거기에 삼성전자 인도 공장이 대통령이 가갖고 커팅하고, 그 나라 총리가 와갖고 커팅할 것도 되겠나? 내가 사진 보니까 내가 웃기는 이야기들만. 아, 삼성전자 회장이 커팅을 해야지. 삼성전자 회장은 저구석에 처박혀있고, 아, 저거가 서만주 뭐. 회사가. 응? 그 그런 데 가서 총리하고, 삼성회장이 말이야. 그 둘이 했으면, 그 대통령 가서 만든 낑기 가고회전을 갖다 밀었는데, 저 회사가? 응? 그걸 갖고 어떻게, 아, 한국에도 일자리 창출하자는, 아, 잠수대저가 일자리 창출하나. 있을 이 창출. 아, 거짓말라고 하는 말이야 그거 누가 만들었노? 이 국회의원들하고, 이 밑에 참모들하고, 뭐 아, 그거 장실장 또, 저 집에 가야돼. 가야, 빨리, 빨리, 빨리 가야지. 아, 부총리도 빨리 가야되고, 하는 총리도 빨리 가야되고, 노동부 장관도 집에 가야지. 그런, 그런 장관들 나눠놓고, 대통령이, 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그 가게 되면 어떻게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집이잖아. 그러면 삼성전자 회장을 가운데 나눠 놓고 양쪽에 서갖고 하든지. 아, 저거 회사도 아닌데, 아, 걸려. 이게 완전 갑질 아이가, 갑질. 갑질 중에서 삼갑질. 너무 집에 가갖고, 내 집이라고 커팅할 거야. 하면 같이 해야지. 손님이라고 옷으며. 그렇잖아. 내 사진 보고 그거, 와, 기가, 차가워. 기가 넘어가다. 그렇게 대한민국 어디, 전부 다, 어떻게? 대한민국 전부 다 지금 파란색 찍어줬지? 여러분들은 정말후행할 거다, 봐봐. 지금 이게 있는 그 국회의원들, 파란색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머리가, 어떻게?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지금. 이럴수록 더 잘해야지. 누가 그거 기획했는지 모르 아, 주인이, 주인, 주인 몰아내보고, 주가 가서 커팅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야, 나라에서 이런 짓, 이런 짓 하는 게 나라가 아니잖아. 그래갖고 무슨 기업에, 기업을 갖다가 잘, 아, 법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아, 그거. 뭐, 삼성제자가 어떻게 했든, 그거 뭐,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든, 그거 무슨 소용이 있노? 아, 기내식 냈는지, 안 했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 법 잘못했으면 벌금 데리고, 잘못했으면, 어, 조사받고, 그거는 죽어 알아서 할 문제지. 요, 괜히 맨날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법 만들고, 코에 그면 골거리, 귀에 그면귀걸이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저거는 미꾸라지 같이 속속 빠지고, 서민들만 어떻게, 해? 응? 저거는 어떻게? 내이야기할까 저거는 수억씩 받아 쳐먹고 말이야. 내가 쳐먹고 하지. 저거는 받아 쳐먹고, 여기 있는, 배고파갖고, 못 끊이는 사람은 라면 한개먹는데 그거 칭량 뭐, 뭐, 6개월씩, 1년 반씩 이렇게 살리고. 이게 많은 법이고, 이거. 저거는 그거 봐봐. 이 미스트 한해봐라 처음부터 도둑놈들이 억수로 말해요. 무슨 사기, 무슨 도둑놈 무슨, 이만큼 있단 말이야. 아, 그런 거 국회의원을 찍어줘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많은 대통령인건 모르겠다 이거 해야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을 출마하도록 만들어야지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데 무슨아 국회의원하고 다 도둑질 해갖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또 국회의원 나오고 이 많은 나보고 이거 이거는 개판하기가 저끼리 다 참겠다는 소리야 이거 법 만드는 사람이 도둑놈인데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적폐가 뭘까? 제도 개선을 안하고 법이 잘못된 것을 안하는 것이 적폐잖아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것이 적폐고 그것을 우리는 못 번째 하는 것이 적폐고 그치? 그러면 치그 예를 들어 보자 이 적폐를 청산하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좀잘 먹고 잘 사라고 했는데 국민인데 어떻게 안정했는데 내일모레 가계부채가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고 어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군인인데 뭐산산초각이 어, 날지도 서민들은 산산초각이 말도 서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서민들이야 뭐 전세금을 받든지 말든지 서민들이야 뭐 라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이거는 알바 아니다 이런 이런 정부하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아,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어디게한번 봐봐. 국회의원이 한번 했나? 어떻게? 추경한다는 거, 그것만 했잖아. 추경. 뭐, 하문을 할때 15조. 하문을 할때 뭐, 4조 몇천억 거의 한 20조 했다, 20조. 20조 하고 청소년 일자리 했는데, 일자리 늘어났나? 전부 다, 그것도 누가 갈, 누가 나라 못가래요 청소는 일자리를 위해서 기술 교육을 해야 된다 해갖고, 그 짜고, 응? 교육 센터들, 학원들, 뭐 이렇게 응? 대학교의 응? 인력, 뭐 양산, 재교육하는 프로그램 여기서 다처 묻잖아. 국민 세금 쭉쭉 다 빨아갖고, 담배값 쏙쏙 다 빨고, 휘발유값 싹싹 다 끌어갖고, 저거는 휘발유값 돈안 들잖아. 나라 서 세금까지 쓰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해? 서민들이 그기름값이줄 알지? 3분지 2는 어떻게? 해? 세금이 세금. 국민들은 어떻게? 얼 얼쑥, 수가 국민들은 얼쑥 해서 어, 기름값이 1,500인 줄 알면 기름값이 1,500인 줄 아는 거야. 아, 기름값은 500원도 안 되면서 세금 1,000원씩 내놓고 있는데, 아, 그것도 모르고 앉아, 이 서민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자격 있나 이 자격 인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 자 다음 국회의원 앞으로 지금 3년 남았지 3년 3 3년쯤 남았나 2020년도 아니게 2 0 1 9년도어 2년 조금 더더 더 남았네 2년만에 우리는 어떻게 집권 국회의원들이 사글이 다 떨어지고 새로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이런 당도 생기고 그런 인재도 나오고 그런 지조조조 노게 만들어야 돼, 시민들이. 지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누굴 믿겠노? 전 도덕놈 밖에 없는데. 그 도덕놈은 슬끼리 짜고, 응? 그런 거 바꾸자 하면 어떡해 어? 이상하게 만들어보고, 이 자, 자격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돼. 자, 첫 번째 우리 요건이 뭘까? 국회의원들이 자, 불법을 일단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나뭐 다른 거는 뭐 학위 이런 거는 뭐 관계 없다. 손 치더라도. 응? 국회의원들이 노문 뺏긴 사람들, 연구 안 하고 공부 뺏긴 사람들, 노문 이거 엉터리 노문, 제자 노문 뺏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없애야 돼. 자, 두 번째. 이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뭐 다른 것 때문에 또. 뭐 하다가 뭐 그런 거는 좀 봐줄 수도 있겠지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이 교도소 갔던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돼. 이 자기가 없잖아. 자, 세 번째 맞나요? 네. 음. 국회의원 하면서 교도소 갔다 와갖고 법 받고, 이 국회의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 이행인사 이행 사람들은 어떻게 해? 국회의원 그 선거할 때 불법 해갖고. 이 자격 박탈된 사람들 은다떠나야지 다음에 출마를 못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하노? 그렇죠? 자, 그러면 노문 교도소 그다음에 이 악법을 악법을 고치야 되는 사람들, 악법을 고치야 되는 사람들 이것을 이것을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민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시민과 서민을 위해서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이 즉패를 청산하는 거다. 자 기업체 돈문 사람들 다 제거해야 되지. 누구 말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누구 말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털칼비 썼다고 털칼비 받아먹었다고 전부 다 교도소 보내놔 놓고 국회의원들 보니까 턱갈비 받아갖고 저기 저끼리 나눠놓고 입싹다보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도 마찬가지겠나? 여당에도. 지금 턱갈비 모은 사람들 전부 다개내고 전부 다 물러나야 돼. 뭐 저는 다른 아다른 데는 그거 뭐 적폐청산 안 돼갖고 턱갈비 모았다고 전부 다 교도소 보내 놓고 저거는 와 교도소 안 가는데. 이러면 다음에 국회의원 할때다 제거해야 되지. 자, 네 번째. 자, 시, 부, 뭐, 시장들, 지자체, 선, 지자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세 번밖에 못 해. 그제? 그러면 국회의원 또세 번만 하고 나머지는 물러나야 돼. 아,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딨노, 이거? 자기가 정말로 똑똑해서 국회의원 할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거 똑똑한 사람이 어딨노? 여,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 친일파에다가, 뭐라고, 북한 갔다 온 사람인데다가, 전부 다 사기꾼들인데다가, 전부 다도덕질 해갖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아니, 이게 해당 안 되는 사람 몇명 되지도 않아요. 자, 이것을 세 번만 하면, 세 번으로 고쳐야 돼.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국회의원들은 별도로 국회의원 만들면 안돼 생각을 해봐 서울에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 각 구마다 이거 한 명씩 있는데 어떤 데는 구마다 두 명씩 있는 것도 있다 그치아 시장은 이게 뭐든구 했는데 이 시장이 한명 뽑는데 아 여기서는 에 여러 수십 꼴백만을 만드는 이유가 뭔데? 이거는 하나 동장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국회의원이 동장도 안 되는 국회의원 그한 번만. 이 국회의원도 다 없애야 돼. 국회의원 다 없애고 어떻게? 저 시의회에서 응? 시의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한 명만 어떻게? 이사원자 누구 말할 는 국회의원, 사원의원으로 뽑아갖고 올려야 돼. 유명한 사람들. 그것을 선전해갖고 올려야지. 여갖고 뭐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밑에 어떻게 응?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국회의원 하나에 그 밑에 누구 말따나 응? 이렇게 모아 가지고 국회의원 하니까 밑에 비서관들이 여덟 명이고 지자체 하니까 더돈 받아가 그 밑에는 내려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똘똘 빠 어, 사모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거 다 없애야지, 청산해야지. 국회의원들인데 만대줄 거고,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나라 세금 떼이라고이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가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는 건데 저거 세금 그다나는 거그거 갖고 다줄거다참으라고 특혜도 오면은 맞노. 그 말이 되는 소리 아니잖아.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저법 하나 또 똑바른 법을 하나 또 모낸 사람들을 월급 다 해수해야 돼. 보좌관도 다 필요 없어. 회의에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저 보좌관도 다 없애뿌고, 그것도 다 없애뿌고.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놔놓고, 데모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 놔놓고, 저거는 맨날 앉아 갖고 데모만 하고 있고, 이거 뭐 하는 뜻고 이거 시민들은 데모하지 말고, 저거는 데모해도 되고, 이런 아이 세상 참 더러운, 더러운 대한민국이야. 내 한국민으로서 쪽팔리는 일이다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노? 저거는 KTX도 타도 공짜, 비행기 타도 공짜, 나라에서 차다 줘, 기름 저거 다 대줘. 시민들인데는 어떻게? 어천오백 원짜리에 천 원씩 세부치 갖고? 이렇게 가서 피 빨아 무으면서저거을 갖다 나라에서 저거, 저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나라에서 주는 돈 갖고, 나라에 기름 다 쓰고, 이런 논리가 어딨는 이거. 그래 놔놓고, 이게 뭐, 그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낸 기가? 이다 없애야지. 이금 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자격인증 제도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법에서 그랬잖아 저가 만드는 법에 저축을 하자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세 번만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그, 근로인가 적어도 60 이상 되면, 최저임금만 받아가야 돼. 그렇잖아. 일반 서민들은 최저임금만 받아가라고 해놔놓고, 저거는 어떻게 해? 저거는 아니다 하고, 아, 서민들인데는 다 맞는 것이고, 저거는 아니고, 이런 거 어딨노? 이거 대통령, 하, 좋대갖고, 법좀잘 만들어주세요. 대통령이 기대가고 있다. 아이고, 씨. 맞나?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네. 자, 미국 한번 보자. 미국에, 미국에 상원위원이 이 100명이래, 100명. 그리고 지방에, 지방위원들이, 하원위원들이 450명이에요. 그러면 총5 5 0입이다 그죠?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50배 이상은 되겠지. 주도 50개 이상. 은한 주가 뭐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크잖아. 우리나라는 뭐세 발의 피아이가. 그럼 우리나라 이것만 있을 필요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지자체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여회에서 똑같은 사람, 이 100명만 뽑고, 나머지, 어떻게 1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의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해봐라. 국회의원 이거 선거하는데 요만큼 하다. 어? 구청장보다도 못한다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 서울 올라가고 말뭐 건데? 시장 정도급은 돼야만이 그 올라가고 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통괄적인 시의원들이 그 중에서 한 명이 올라가가지고, 이, 을걸 해야지. 그니까 러 저거는 어떻게 해? 서민들인데 그단 돈, 저거가 다, 다 뺏어먹겠다는 소리야, 이거. 그러면 이 서민들이 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서민들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뭐 이거 붙이기는 건 아니지만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거 차 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이런 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뭐, 권력만 잡으려고 막 하고, 너무 집에 가갖고, 너무 집에 가갖고, 집 것이 냐 카팅이네, 시기도록 만드는 이런 참모들이라는 거, 참모들이, 이 올바른 저징수를 하는 것이가. 그래갖고 며칠째, 얼마 안 돼서, 교도소나 들락날락하게 만들어놔놓고, 그거 갖고, 너희는 빠지고, 응? 니, 네 돈은 니가 됐지만은, 이거는 내 집이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뭐, 다를 법뭐 있노, 그거. 주인은 갖다가 갓불해놓고 주가 커팅하고아씨내그 사진 보고 내가 어그 찬다. 그럼 국회의원 다 바꿔야 되겠지? 국회의원 자기이 뭘까? 국회의원도 성,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국회에서 뭐, 개인 비수는 말랐고쓰는데 개인, 이거, 응? 규분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법이 무슨 필요하노. 자, 그러면 조금만 쉬다가 이거 하도록 할게요.